쫄랑졸랑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안빠리가요나 <웃음> 원래 밤빠리 잘 안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반빠리 갑니다 반빠리를 아라마루로 갈거고 아라마루 그러니까 병문이 형 생각나네 아라마루가 병문이 형 마발이거든요 SXR을 타다 보니까 SXR 단톡방에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 교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흔날 이제 알라인티 오늘은 SXR 타고 SXR 동호회 모임에 나갑니다. 근데 웃긴 거는 같이 가는 분은 알라인티 <웃음>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와 길에서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죠 와 반갑다 반갑다 와 이게 그 오, 사진으로만 보다 와 멋있다 와 아, 진짜 이쁘네요 어 아, 진짜 이쁘다 좌우도 큰데 위아래로도 엄청 입구 업구가 그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출발할까요? <웃음> <웃음> <웃음> 어뭐나좀 아, 밑에 달아야 되나 나도 <웃음> <웃음> 완전 간지대 <간신데? 웃음> 와 이거 이거 뭐지？터번 같은 거 어떻게 놔 주시나요？터번 어 터번 을시더라고요아터끈을안했이니다 제가 아, 세워 갖고 터끈 메고 가요？자꾸 싸 대기 맞아 <웃음> <웃음> <웃음> 는... 아이고 많이 어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벼 어, <웃음> <웃음> 말라는군요 <한> 번.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반갑습니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이거 인스타 아, 상일가이게 예, 이게? 네, 실물 처음 봐인스타상일 꼬. 아, 처음, 아, 처음, 처음 봐. 아. 그냥 유튜버들만 쓴다. 인스타 상일거 예. 자, 뭐 어떻게 나오든지 나오게 어, 해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명 있어 한명 있어. 다 나와 다 나. 와한명씩도다 나와. 나와 이뭐 네. <웃음> 어떻게 나오려나 이거? 인 거예요? 아니 아직. 아 재밌다. 와 대박. 재밌다 이거.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아 이게 왜왜 왜, 왜 재밌지 이런 게? 왜 얼굴이 없는가? 정말이 꺼내봐 이렇게 하는데. 꺼내는 거야. 한번 너야 언제 찍혀? 근데 한 3초 남았을 거예요. 그 소리가 나니까 좋네. 소리가 들려 지금? 어 들려 들 근데 원래는 그형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릴 분 여기 보청기 네. 하신다는 분이 그냥 안 들리신데요. 왜안 <웃음> 들리면 저한요 <잘해. 웃음> 어... <웃음> 다행히 아직까지 들립니다. 아직까지 할 때는 아니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웃음> <웃음> 강남에서 왔을 <쓸데요. 웃음> <웃음> 다들 뭐지 다 일, 일산 서울 다. 일산 사요아 아, 아, 이쪽, 이쪽 서쪽이죠 사람들이 아, 아. 전기 타고 한는데지 배터리, 배터리 <웃음> 용량 없어가지고 이렇게 업무 풀로 된게 그게 제일 이쁘던데 예, 그게, 그게 제 거예요. 그게 제일 짐착 에이. 아, 이와호라가두도 아, 있다. 소리가 궁금하네. <웃음> 어어, 반가웠어요. 어어, 또 봐요. 찍고 가세잘 봐요! 반가웠어요. 반가웠습니다. <목소리> 야, 역시, 과속방지턱을 조심스럽게 넘는? <웃음> <목소리> 아, 밑에 글귀 있다가 항상 걱정이 있는데, 이게. 앞서 나는 조심하는 걸 봤어. <웃음> <목소리> 전개하고 집에 들어가요 어 추워 이제는 밤에 춥다 진짜 이제 바라클라바 뒤집어졌어 <웃음> 바보 거꾸로 지금 썼어 에이, 바보네 춥습니다 이제 밤에는 옷을 두둑히 입고 타야 될것 같네요 재밌는, 아, 재밌는 정보였어요 사람들 또 만나서 다들 바이크를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 근데... 이 버스 전부고 어, 어. 쏘고 싶을 때 마음에 남겨 놓는 총알 한발 지금은 자제한다.